두연이의 대모음 2, 교통안전을 지켜요 두연이는 오늘도 어린이집에서 신나게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덧 두연이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두연이의 부모님이 차를 타고 두연이를 데리러 오셨어요. 두연아, 이제 집에 가자. 네, 엄마. 차를 탄 두연이는 차 안에서 어떻게 할지 떠올려 보아요. 시트에 탑승한 후 안전벨트를 매야 해요 두 번째 차 밖으로 손을 내밀거나 몸을 내밀지 않아요 차가 달리는 밖의 상황은 위험하기 때문에 몸을 밖으로 내밀지 말고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야 해요 세 번째 차에서 내릴 때는 뛰지 않고 천천히 내려요 뛰연아 이제 집에 다 왔다.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야 해. 집에 도착한 두연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러 갈 준비를 해요. 두연아, 밥 먹으러 가자. 퀘스트 발생. 외출할 때꼭 필요한 것들을 챙기세요.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니까 마스크랑 손소독제가 필요해. 마스크는 책상 위에 있고 손소독제는 어디 있지? 아! 저기 책장 위에 있네! 퀘스트 성공 우리가 가는 식당이 어디지? 엄마에게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해야겠어! 아! 빨간색은 나의 위치이고 파란색이 식당 위치구나! 횡단보도만 건너면 되겠네! 퀘스트 발생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세요 신호를 기다릴 때는 횡단보도의 오른쪽에 있어야 해 그리고 노란 정지선 뒤에 서 있어야 안전하지 또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무단횡단 갑자기 도로에 뛰어드는 행위 공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걸어가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돼 드디어 초록 불이 켜졌어 맞다! 초록불이 켜져도 잠깐 기다리라고 했지? 꼭 좌우를 보고 모든 차가 멈춘 상태인지 확인해야 해 이제 손을 들고 건너가볼까? 자동차가 나에게 다가오는 방향으로 손을 들어야 운전자가 나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 아, 방금 중앙선을 넘었어 이제 반대 손을 들어야 해 퀘스트 성공!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퀘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실내시설, 밀집된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요. 흐르는 물의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어요. 환기가 안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두팔 간격으로 거리를 둬야 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도록 해요 기침이나 재채기 할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려요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하고 소독해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피해요 매일 본인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 증상을 확인해요 교통안전 예방 수칙 첫 번째, 우선 횡단보도 오른쪽에 멈춰서서 신호를 확인해요. 두 번째, 차가 오는지 왼쪽과 오른쪽을 잘 살펴요. 세 번째, 횡단보도 오른쪽에서 운전하는 사람을 보며 손을 들어요. 네 번째, 차가 멈춘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는 사람을 바라봐요. 다섯 번째, 차가 멈춰서 있는 쪽을 보며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요.